2009년 베타 버전이 처음으로 2010년 정식 발매에 현재까지 인기를 받고 있는 게임 마인크래프트 그러나 마인크래프트에도 괴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로빈 히로빈은 마인크래프트의 메인 캐릭터인 스티브와 똑같이 생겼지만 눈 픽셀 하나만 없을 뿐입니다. 화각형으로된 캐릭터지만 무섭네요. 최초의 히로빈은 마인크래프트 공식 어플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마인크래프트 싱글플레이로 야생을 즐기고 있었지만 무언가가 자신을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인 줄 알고 다가가지만 그것은 히로빈이라고 했죠. 사진을 확대해보면 눈동자 옆인 스티브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지만 히로빈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마인크래프트의 창시자인 마르쿠스 페르손 즉 노치가 자신의 죽은 동생을 위해 히로빈을 게임에 넣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노치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나는 동생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최초의 사진 이후로 히로빈의 스크린샷이 많이 공개되었죠. 그러나 모두 조작인 것이 밝혀졌고 히로빈은 가짜가 됐죠. 그러나 노치는 점점 히로빈을 게임에 등장시키는데요. 마인콘트 상 페이스북 커버 사진부터 스티브 두명과 히로빈 프로모 사진에 있는 히로빈 마인콘 홈페이지에는 히로빈 등 여러가지의 히로빈을 등장시킵니다. 이렇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수 없는 히로빈. 과연 진짜 정치는 무엇일까요?